여러분 우리 집에 유빈이 놀러와가지고요. <웃음> 좀 까주실래요? 아, 응. <웃음> 저기요. 멋지게 까주셔야지 그렇게 호다닥 까주면 음, 어떡해. 아, 뭐야 이렇게다세 아, 거네? 그것만 먹던 거. 아기? 어. <웃음> 나도 찍어줘. <먹던> <웃음> 그 다음 밑에 찍고잉? 응. 응. <웃음> 왜?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잠깐만 그다봐 아, 우프라인에서가 스무 살? 그런 거 없나? 막 이태원, 막 큐레이션 몇선 이런 거. 어. 어. 어. 어. 어 여러분 아니 이 파스타가 32,000원이라니? 나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해 <웃음> 왜 우선 유튜브에 외국인들이 잔 댓글 같아 너무 먹어 어, <웃음> <웃음> 나는 믿을 수 없습니다 <웃음> 아 개웃겨 진짜 이것도 뭔가 먹어볼게 일단 어. <웃음> 잘 맞는 듯 싶다 가 나도 그때 뭔가인거 봤을 때요? 아니 까이리만아내가잘 생각도 못한다니까 뭐야? <웃음> 엄마도 우리 아. 해. 아, 아. 아, 엄마도 우리려치기 해. 우리 엄마는 안 해. 그러니 좀... 엄청이 나오는 거야? 아, 아. 네. 아, 아. 아. <뒤이> 비영은 콜드브루 3개. 저희 쇼핑하다가 지쳐서 카페에 들어왔습니다. 막 <뒤> 너무 광주어 윤지 맛광 여러분 저는 집에 돌아왔고 지금 시간은 한 9시 반 정도 됐어요. 그래서 평소보다는 집에 조금 일찍 돌아온 편인데 그래도 너무너무 피곤해요. 저는 오늘 마인드카페라는 서비스로 비대면 심리상담을 받아볼 건데 제가 심리상담이 처음이라 가지고 지금 약간 떨리네요. 그리고 오프라인에도 상담센터가 있대요. 이게 한남동이랑 그리고 분당 이렇게 오프라인 상담센터가 있는데 저는 뭔가 오프라인에 가서 상담 받는 거는 조금 부담스러워가지고 전화 상담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되게 다양한 상담사 분들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은 이분들 소개랑 프로필 같은 거 이렇게 볼수 있고요. 그리고 또 제가 좋았던 거는 여기 필터 기능이 있거든요? 그러면 은 자기 상황이랑 뭐 증상이랑 상담 방식이랑 이런 거 되게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서 조금 정교하게 상담을 받아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저 상담 끝났는데 엄청 좋았어요. 사실 제가 막 엄청 평소에 크게 우울을 느끼는 스타일은 아니라가지고 뭔가 정신이 꽤나 건강하다고 생각했었는데 상담 받아보니까 뭔가 내면에 또제 나름의 스트레스가 있더라고요. 뭔가 이직 후 스트레스인지 뭔지 제가 평소에 업무를 표현하기 힘들었던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어서 되게 좋았어요. 그리고 뭔가 이게 익명 서약 같은 걸 하고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를 판단하지 않을 누군가한테 털어놓으니까 마음이 되게 가벼운 것 같아요 근데 처음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약간 저주먼트 당할 것 같아서 조금 부담이 있었는데 얘기하다 보니까 편해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뭔가 직장이 힘들어서 번아웃 오신 분들이나 아니면 저도 상담하면서 연애 얘기도 했거든요 저 연애할 때 싸우면은 무조건 집 가겠다고 하는 회피형 인간이라서 그런 얘기들도 조금씩 했는데 연애 때문에 고민 있으신 분들이나 아니면은 막 학업 스트레스 너무 심하신 분들 이런 분들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심리상담이라는 게 뭔지 모를 심리적 장벽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되게 뭔가 처음에 할때 떨리고 이랬는데 해보니까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오을 되게 여러가지 뭔가 조, 그분의 의견, 조언 이런 것들을 많이 들었거든요 물론 제가 좀 취사 선택해야 될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해보면 좋겠다 싶은 것들이 몇 가지 있어서 그거 해보고 제가 말씀드린 고민들이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더보기에 더 상세한 설명들은 적어둘 테니까요 한번 참고하시고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저 아침부터 단백질 헤이크 쏟았어요 <웃음> 아... 여러분 저는 체리를 먹으려고요. 체리 좋아하세요? 전 좋아해요.